이번 시간에는 낭구와 달 수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해로 조금 경매 물건이 좀 나와 있죠 어 보면 72억 짜리 오피스텔 통째로 경매 물건이 나온 사례도 있었고요 마찬가지 감정과 체제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은 금액대가 4억대에서 1 0 0 1억 3억 마찬가지 2천동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5천대 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좀 나왔겠네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15억에 10억짜리도 거래가 되었고 1억대, 2억대, 뭐 9천만 원, 천만 원, 1억이네요. 1억, 1억 2천 3백, 4억대 다가구 주택, 3억대 아파트, 1억대, 1억대 8천만 원 열리다 세대 주택이겠죠. 마찬가지 7억대 거의 감정과 최저가 똑같습니다. 2억대 아파트. 이 감정가 체집가 똑같고요. 1억대 다세대 8천만원, 그 다음에 11억대에 다가구주택, 1억대 연립이나 다세대죠. 그 다음에 9천만 2억, 아, 9억이네요. 다가구주택, 9억, 1억, 10억, 아, 11억 58만원이네요. 보통 1,2억대 아파트들 연립들이 거래가 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11억대 다가구 주택도 경매가 들어가고 1억4천 8천 그 다음에 2억대 10억대 상가오피스텔 번생이 경매 에 나왔고요. 2억8천 마찬가지. 거의 4,5월달에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1,2월달보다는 4,5월달 위주로 전 경매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감정가, 체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파트들이죠. 다시구의 생각외로 진천동 쪽으로 경매물건들이 대부 나왔습니다. 대부분 3억대, 1억대, 2억대지만은 3, 4, 5억대까지도 무난하게 지금 경매물건들이 나오고, 1 0억대해 상가 건설업 비슷해. 마찬가지 여기도 이 통으로 거래가 되는 거 보니 기타면은 거의. 장일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장 밀집 지역이라서 1억대, 3억대 다양하게 나옵니다. 2억대, 3억대가 애범 나왔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 6억대 마찬가지 다가구 주택들 1억대에 1억 2천, 뭐 7천만원, 4천만원 전답이며 달서구가 생각으로 지금 뭐 경매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안 좋아서 65 공장들이 이제 경매 물건이 좀 나왔네요. 3억대 아파트 26억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달서구쪽의 공장들도 경매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이 경기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남구하고 달서구로 이래 제가 봤는데요 거의 남구 달서구는 2,3억대 아파트들도 생각외로 경매 물건에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억대 마찬가지 아파트도 지금 거의 뭐 감정가와 최저가는 똑같지만 거의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매각기일이 돼있고요 마찬가지 4월달 매각기일이 되있고 지금 4월달에 경매물건들이 앨범 나왔습니다. 앨범 나왔고 거래가 되었고 매각기일이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일단은 지금 달서구와 남구 쪽으로 봤는데요. 농공 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농공 쪽에 또 마찬가지 열리기주로 거래가 좀된것 같습니다. 5,700만원, 6천만원, 8천만원 아니네요. 8억짜리 지금 상가주택이나 기타로 되어있는데 공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 43억에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매각 길이 잡혔고요. 현봉 테크노폴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하고 같이 보겠는데요. 2억 2천 거의 최저가, 감정가와 최저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승이나 연립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오피스텔 마찬가지 차이가 반토막 정도 나는 케이스고 감정가 2억 2,800에 최저가 2억 2 8 0 0 아파트는 거의 경매 가격이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매물도 많이 안 나오지만은 실제 오피스텔이 가격 차이가 좀 나고요. 이면 전담 마찬가지의 반토막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부지적으로도 경매 물건은 종종 나온다고 들었는데 보면 단독주택 4억 다가구 주택이겠죠. 뭐 마찬가지 2억 대 1억 대 1억 대 14억. 이것도 마찬가지 뭐 공장이나 근생 뭐 이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7 6억 11억 큰 덩어리들이 지금 경매에 많이 나왔네요 2차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마찬가지 단독주택 거의 동일하고요 2억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경매가와 최저가 거래되는 금액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 연립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한 것 같고 이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경매를 낙찰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농공하고 형품까지안 봤습니다.